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튜브 고자술 안녕하세요. 구독자 50명 하고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. 자, 오늘, 오늘 영상 이거 그냥 올라갈 건데요. 이거 올라가고 밤 12시, 그러니까 종교 오늘 11시 59분까지 아, 문제점 얘기 안하면 아, 바로 어, 끝내겠그거로제질의트 드릴게요. 음, 이기여 소리를 약혼입니다 아무자 음, 오늘 11시 59분 까지 안주면 <웃음> 안주면얘 어, 아니라 안오면 치진창에 문제점을 안적으시면 답은 알려드렸어요 뭐, 그, 녹음 이, 영상 소리 자체가 작다고 그거를 먼저 친 사람들입니다 이, 욕으로 치시면 돼요 빨리 시작 뿅 구독자 여러분 빠이빠이 공지 끝.